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안 오늘은 산층에 있는 커브바이와 효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철죽 안개해있다 한번 가보실까요? 철죽 구경을 하면서 효자비와 절톨게이트 그냥 지나, 일단 갑니다. 가고 효자비와, 그리고, 거북바위를 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리산 가는 길에 단층 길이 나옵니다. 이, 바로 조금 있으면은, 효자비와 거북바위, 그분바위, 아, 거북바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가볼까요? 아, 저 앞에 뭔가 보입니다. 아, 북바위 뭐 나오나요? 아, 도북바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방대가 나옵니다. 천방대, 아, 이렇게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저 아래, 아, 방, 거기에 있는 이 파일이, 바로 이것이, 앞에 보이는 강은 경호강입니다. 여름에는 물이 많아서 스펙킹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장소가. 그런데 오늘은, 아, 저 위에 있는 저산 정상에 뭔가 정자가 보이죠? 이 거북바위가 호자미가 있는 저정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철죽을 구경하려고 그러면 황매산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철죽을 이렇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산정산까지 올라가려면 한몇선천 모형대 사진도 가야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철죽병개 겸사계사에서 거북바이더 보겠습니다. 숯불 사이로 어렴풋이 보입니다. 보여! 절 밑에 보이는 저것인가요? 아 여기 날씨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뭔가 보이나요? <웃음> 아련아련합니다. 예예. <웃음> 예. 저걸 아잘안 보입니다만은 아 저것이 더프바이트 이런 표시가 있네요 네. 한번 봐보실까요? 아이고 조금 잘 보입니다. 아 보이네요. 나무 사이로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그북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게 철죽입니다 철죽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다 피고 치고 계절은 이제 합격한 이 시점에 철죽이 만개를 했습니다 철죽이 붉은 빛, 이철쭉을쭉 보시고, 그리고 흑옥 바위, 아, 조금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위 정상, 정자에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저 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길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닫으면 올라갈 수 있게 편합니다. 바로 오른쪽 길 오른쪽 왼쪽으로 철쭉이 엄청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올라갑니다 철쭉구경 잘합니다 아 어디 다른데 갈거 없어 이거 하나보면 그냥 올 봄시즌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래도 왔으니 철쭉구경만 하고 갑니다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석이 있대요 효자피가 있대요 다 보겠습니다 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가 보이네요 저 뒤에 뭔 표말이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효자피입니다이 지역이 아마 이목매인데 효자에 대한 뭔가 전설 아닌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잘 나와요. 한쪽 상에서 밑으로 찍으니까. 아풍는풍체가 아주 번엄합니다 뭔가 포스가 나오네요. 정자에서 아래로 봅시다. 아. 구비 구비 흐르고 간소개고강을 따라 에서 쳐다보는 이 정자의 모습은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만끽할수 있는 장소하여 그것입니다. 돌려서 바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시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안에는 저 안에는 구비구비흐르는저 강국, 갱호강 그리고 산천, 날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기가. 상층에 있는 철중나무를 쳐다보고 철다비 보고 그 파일을 보고 반대편대로 내려요 가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아까 이상 짜고 올거요 철축. 네. 이제 내려,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철축 구경을 하고 잠시 배도 채우면서 구경 잘했습니 네. 네. 이렇게 한층 거북바이와 초자비 네. 그리고 철축을 보고 솔로 올라왔게나왔습 <목소리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